유튜브 1대1 과외는 550만원 유튜브 방문 컨설팅도 55만원 전화로 상담만 해도 45만원 라이프해커 자청님이 유튜브 컨설팅 회사 운영하시는 건 아시죠? 회사 이름은 라이징 유튜브입니다. 그 회사 컨설팅 단가표를 갖고 왔습니다. 라이프해커 자청님의 유튜브 성공 방정식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만 제가 알아낸 라이프헤커 자청님의 유튜브 성공 방정식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반 채널 검색 유입을 위한 기획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쪽 유튜버인 신사인당님이랑 정찬영님 구독자거든요. 어느 날 옆에 보시는 바로 이 영상이 제 채널에 보이더라고요. 심사임당, 정찬영등 유튜버들이 하위권인 이유 아니 내가 좋아하는 심사임당님을 걸고 넘어지다니 약간 반발심을 느끼고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자청님의 전략에 넘어간거였습니다 자청님의 초반 다섯 개 영상은 반응이 거의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자청님 채널에 처음 시청자 물꼬를 터준 영상이 바로 이 심사인당, 정찬영 등 유튜버들이 하위권인 이유 이 영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시에는 자청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심사인당님, 정찬영님 둘다 구독자가 10만에 가웠거든요 특히 그 당시 심사인당님은 막 이슈몰이를 하던 때라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관심 받고 있을 때였어요. 심사인당 정찬영님 아는 분들은 내가 아는 사람이 공격당한 영상이니까 클릭을 했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만약에 신사임당 님, 정차영 님 최고라는 영상이라면 시청자들이 클릭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신사임당 님, 정차영 님하이권이는이 영상 제목을 정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였습니다.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한 전략이었던 거죠. 심사임당 정차용님 같은 비즈니스 유튜브를 주로 보는 시청자 집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타켓으로 삼았고 어그로를 끌수 있는 제목을 골랐습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영상이 괜찮았어요. 영상의 화질이 아니라 내용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영상들의 내용은 자청님의 지식에서 나왔던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가 자청님이 매우 많았던 거죠. 내용과 정보가 정말 괜찮았기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화내면서 보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세번째입니다. 썸네일을 정말 잘 만드셨어요. 썸네일의 구도, 글꼴, 내용 등을 기획하시고 만들었던 거예요. 영상 제목과 영상 썸네일에 있는 텍스트를 보면 대강 알수 있습니다. 영상 제목에는 사람들의 유입, 구글의 추천을 염두에 두고 단어를 선택해야 하며 영상, 썸네일 텍스트는 어그로를 신경 써야 돼요. 이걸 알고 썸네일을 만드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네번째, 필살기 같은 영상 업로드 심사인당님 언급한 영상으로 어느 정도 시청자 물꼬를 튼 다음에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 조회수 나올 환경에서 그러려면 구독자가 어느정도 있어야겠죠? 그 다음 업로드한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이었어요. 오타쿠 흑수저의 인생을 연봉 10억으로 바꿔준 다섯 권의 심리학책 참 제목 멋집니다. 썸네일에는 비포, 애프터 사진을 올렸습니다. 왼쪽에는 평범한 학생 오른쪽에는 잘생긴 청년 아마 썸네일 보고 클릭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이미지와 제목만 봐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썸네일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교 꼴찌 외모 20개 알바 탈락 지방 야간대 액쿠학점에서 연봉 수억인 법인 3개 대표 인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준 하나의 비밀 영상 내용도 참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비즈니스 유튜브를 보던 시청자 집단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다음에 다른 자청님의 영상들이 추천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다음 영상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영상을 보다가, 어라?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합니다. 자청님의 유튜브 성장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다섯 개 정도 굉장히 충실한 비즈니스 분야 정보성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는 기존 유튜버를 언급하며 어그로 끄는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나를 기억시킬 만한 영상을 올리는 거죠. 정리해봅니다. 자청인 스타일 유튜브 키우는 방법입니다. 우선 특정 분야 주제를 정한 후 내용에 충실한 영상을 5개에서 10개 정도 업로드를 합니다. 어그로 끄는 영상, 필살기 영상에 추천된 영상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충실한 영상만으로는 사람들을 절대 유식할수 없어요. 일단 내 영상을 보러 와야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아요. 검색도 안되고 구독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부분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잘 걸리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유이불리한 영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와 관련이 있을 때 영상을 클릭해요. 기존 해당 분야에 인지도 있는 유튜버나 지금 이슈인 주제로 영상을 찍는 거예요. 기본 기존 인지도 있는 유튜버의 영상에 반박하는 영상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어그로 끄는 영상들을 올린 후에는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 이야기거나 나만의 주제, 나의 의견, 내 핵심 콘텐츠 등으로 제작하는 거예요. 필살기를 올리라는 거예요. 시청자가 내 채널을 꼭 구독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하나 더 한다면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읽을 수 있는 책, 소개하거나 볼수 있는 사이트, 유튜브 영상을 추천하거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행동수치를 알려주거나 그 다음은 원래 주제의 영상을 꾸준히 충실한 내용으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라이프해커자청님의 성공방정식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이제 보너스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유튜버분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영상에 사람들이 볼만한 정보가 있었나요? 영상의 촬영, 장소, 내 말투, 편집 스타일이 아마추어적이지 않나요? 내 영상들을 볼만한 시청자 집단이 있나요? 사람들이 이 영상 보고 나에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시청자들이 무언가 참여나 행동을 할수 있나요? 이렇게 다섯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영상 괜찮나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버 성공하시고요라이프해커 자청님도 화이팅입니다